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의 양기 고추 간장 치킨과 사이드로는 씨아 호떡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맨 처음에 광고를 받았을 때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 뭐 브랜드 대표님께서 뭐 영화 해바라기 되게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막 찾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영화 해바라기의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주셨더라고요. 그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의 대표님이 그 영화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셨던 김병진 역을 맡으신 지대한 배우님께서 대표로 계시고요. 그 영화 주인공 해바라기의 주인공 이름 있잖아요. 오태식과 해바라기 유를 사용하셔가지고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을 프랜차이즈 하셨다고 합니다. 음. 어,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양기 고추반장을 시켰을 때 점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이거 좀 매운데 괜찮겠어요? 라고 근데 아시잖아요. 저 매운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떤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 치킨과 당연히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제로 맥주를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치킨을 먹기 전에 맥주부터 여러분 짠! 이렇게 소스 따로 챙겨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양기고추간장의 그 소스인 것 같아요. 좀 맵다고 하셨는데 같이 넣어주신 김말이를 함께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매울지 음, 맵지는 않은데? 이게 소스가 좀덜 묻어있어 보이지만 아래 소스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일부러 눅눅해질까봐 위에다 소스를 살짝만 뿌려주신 것 같아요 우선 요렇게 음. 근데 지금 봤는데 조각조각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잘려져서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든다 일단, 맵진 않고, 우선은, 치킨 자체가 되게 고소해요. 해발규를 써서 그런가? 치킨 자체가 되게 고소하고, 소스는 약간 달달하면서, 약간 매콤한데, 그렇게 막 맵진 않아. 우리 그, 그, 불닭볶음면 붙이시면은, 불닭볶음면에 뭐, 한 10분에? <웃음> 근데, 치킨 자체는 되게 고소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맛있겠는데, 후라이드 치킨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여기 치킨에는 기본적으로 그 프렌치 후라이 감자튀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 오늘은 이 김말이랑 감자튀김 대신 이거 떡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음, 떡도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쫄깃쫄깃한 게. 사이드도 한번 먹어볼게요, 사이드. 제가 봤더니, 사이드가 여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우유튀김, 프렌치라이 감자튀김, 그 다음에 왕치즈스틱, 그리고 이렇게 씨앗토떡, 소떡소떡, 국물떡볶이로제떡볶이 닭똥튀김 있는데, 제가 가격대를 보니까 여기가 사이드가 좀 약간 저렴한 것 같아요.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토떡토떡도 2개에 4천원이고, 얘도 어, 4천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치즈볼도 6개에 4천원, 뭐 우유튀김도 15개에 4천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포장을 하면은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배달도 되고, 할인도 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약간 가성비 맛집?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얘는 씨앗소떡. 음! 음! 되게 달달하고, 어, 너무 맛있다. 근데 안에 쫀득쫀득해, 피가. 이거 봐 씨앗 엄청 많이 들었죠? 와. 와. 어, 사이드왜 이렇게 맛있어? 사이드는 진짜 생각해도 했는데 너무 맛있는데? 퍽퍽살 부위. 음. 음,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맵찔이 분들도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정도야. 음. 살짝 매콤한 정도. 근데 퍽퍽 살이 퍽퍽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음. 이렇게. 음. 응. 그 먹는 맛이 있어 나 같은 안 매운데 엄마 아빠한테는 또 매울 수도 있겠다 응. 엄마 항상 이렇지 엄마 아빠가 너 맨날 안 맵다 안 맵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 먹으면 맵다고 근데 어, 나 다리 좋아하는데 폭살이, 어, 응. 안퍽퍽해가지고 찾아먹게 되네, 나도 모르게. 음. 는 원래 맛있는 거고 응? 치킨집이니까 근데 사이즈가 진짜 맛있네 네 오늘은 오텔식 해바라기치킨에 양기고추 가짜치킨과 사이드로 호떡을 먹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패키지 너무 재밌지 아요꼭 그렇게 바삭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웃음> 그리고 여거 봐봐요 시켜줘서 고맙다 <웃음> 와 진짜 영화 해바라기 세계관이고대를 잠겨있는 것 같아요 어. 저 이거 패키지 보고 너무 빵 터졌다니까 오늘 제가 먹은 거는 양귀 고추장 간장 치킨은 어제 입에는 역시다 안 매웠어요. 근데 이게 고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맵찔이 분들은 계속 드시면 살짝 매콤할 수가 있는데 제 입에는 어 맵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치킨과 좀 차별점을 두자면 해바라기로 이렇게 해바라기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치킨이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어, 고소한 맛이 있고,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그리고 사이드가, 사이드가 여기가 대박인 게, 사이드가, 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치킨집에서 사이드 해봤자 뭐, 뭐겠냐, 호떡 해봤자 뭐겠냐 했는데, 오, 어, 너무 맛있어. 안에, 안에 그 씨앗이 꽉꽉 차 있고, 그 다음에 그 호떡에, 어, 빵피, 빵피라면, 그게 너무너무 쫄깃하고, 와, 대박, 대박, 대박. 그리고 여기가 포장을 하면 할인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뭐, 이게 각 지역마다 다른 건지 다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배민으로 주문하시면, 뭐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할인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집 근처에 있는 그옷 대식 해바라기 치킨 매장, 뭐 보시면서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와, 근데, 이게 달달한 맛도 있고, 사이드가 달달하고, 저, 이게 치킨이 고소하면서도 약간, 약간 매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서 먹다 보니까 계속 끝 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너무너무 괜찮더라고, 조화가.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사이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되지? 어, 진짜, 다음에는 저 우유튀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우유튀김도 어떤 건지 한,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다음에 시킬 때는 우유튀김 한번 뭐, 먹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매운 치킨 있대요. 되게 매운 치킨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제가 한번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맥주가 계속, 원래 치킨이 맥주가 당기지만 매콤한 맛과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맥주랑 잘 어울리네.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진짜 어 진짜 맛있었어요 응. 오늘도 그러면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